이상민, MBC 새 예능 구내식당 캐스팅. 7월 19일 첫 방송. 가수 이상민이 MBC 새 예능 프로그램 구내식당에 출연한다. 19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민은 최근 MBC 이경원 PD가 연출을 맡은 신규 예능 프로그램 구내식당에 캐스팅됐다. 이 프로그램은 7월 19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상민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엘모 기업 사옥 내에서 첫 촬영을 마쳤다. 그는 이 회사 구내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주변에 앉은 직원들과 대화하며 직장인 라이프를 직접 체험했다. 현재문의 더콜, SBS 미우세, MBC의 버리원 주간아이돌, JTBC 아는 형님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이상민은 신규 예능에 캐스팅되면서 예능계 블루칩임물또한번 입증하게 됐다. 한편 이상민은 1994년 롤라 일집 앨범으로 데뷔했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룹 샤크라, 샵, 디바 등의 성공을 이끌며 프로듀서로도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굵직한 예능에 다수 출연 중이다. <목소리>